안녕! 제가 오늘은 2021년 상반기 결산템 영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파우더룸 상반기 뷰티 어워드 제품들 중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잘 쓰고 있던 제품들 중 요즘처럼 더운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꿀템들도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파우더룸 상반기 뷰티 어워드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먼저 파우더룸 상반기 뷰티 어워드 제품 중첫 번째 제품은 더샘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입니다. 이 제품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 제품 고등학생 때인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가지고 반에 화장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거 다 쓰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뷰티 어워드 수상을 했다 해서 오랜만에 사용을 해봤는데 어, 정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한 팁으로 원하는 부위에만 콕콕 찍어서 바르기도 편하고 펴바를 때는 부들부들하게 발리는데 바로 착 밀착이 되면서 딱그 부위에 픽스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가리고 싶은 부분에만 발라서 컨실러를 딱 고정을 해주기 좋은 그런 제형이고요 커버력도 굉장히 좋으면서 딱히 주름에 끼지도 않고 뭉치지도 않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5,000원이어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색상도 다양하게 있다고 하니까 이 컨실러를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제품은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예요. 붓펜 아이라이너를 즐겨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은 정말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물이나 유분에 딱히 번짐도 없고 또 클렌징은 쉽게 잘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지속력 강한 아이라이너를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라이너를 추천을 드릴게요. 상반기 뷰티 어워드세 번째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스킨푸드 캐로카로틴 카밍 워터 패드 이 제품도 스킨푸드가 컴백하고 나서 베스트셀러로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는 제품인데 진짜 진짜 엄청 순한 그런 패드 제품이에요. 순면 원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들보들해요. 이 제품 애칭이 소미불 패드라고 하는데 정말 제가 사용해본 패드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그런 패드예요. 패드 자체도 굉장히 커다란 편이고요. 이렇게 볼 한쪽에 붙이기 좋은 그런 사이즈? 되게 도톰한 편이어서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 반으로 갈라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용할 때 얘를 한 장씩 붙이기에는 조금 아까워서 얘를 반으로 갈라서 양쪽 볼에 착착! 올려놓고 사용을 합니다. 닦아내는 토너 패드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마스크팩 대용으로 팩처럼 사용을 하기 좋은 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되게 부들부들한 원단이어가지고 이렇게 얹고 있을 때도 딱히 따갑거나 간지러웠던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이 당근씨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가 붉게 올라왔을 때좀 진정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제 드라이할 때 얼굴이 건조하다 보니까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양쪽 볼에 올려놓고 드라이를 합니다. 이게 100% 솜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반으로 되게 잘 갈라지고요. 또 사용하고 나서도 이렇게 잘 찢어져요. 자극 없이 토너 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제품 안에 당근씨 오일이 들어있는데 당근씨 오일을 추출할 때 어떠한 화학적 작용 없이 당근을 쪄내고 그 쪄낸 당근을 그 안에서 물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서 순수하게 추출해낸 그런 당근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건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요즘처럼 비건 제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릴게요. 네 번째 제품은 짜잔! 아임프롬 피그스크럽 마스크예요. 이 제품은 제가 설명하기 입아풀 정도로 제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이에요. 제가 스킨케어 추천템이랑 애정템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 진짜 진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보여드리려고 공병도 가지고 왔습니다. 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거 다 써가지고 공병인데 뭔가 뿌듯해서 남겨놨거든요. 다 쓰고 이거를 새로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던 제품인데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서 이 제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무화과 가루랑 흑설탕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열어서 보면은 정말 무화과 향기가 나서 무화과 잼을 연상하는 그런 비주얼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펴바를 때 흑설탕 알갱이가 느껴지는데 제가 다른 제품을 사용했을 때 때보다 훨씬 자극이 덜한 느낌이었어요. 물론 흑설탕 알갱이가 있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자극적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제품 스크럽 사용을 해봤을 때보다 훨씬 더덜 자극적이었어요. 이 제품은 제가 맨 처음에 사용하자마자 이건 진짜 너무 좋다 생각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얼굴에 펴바르고 나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있다가 물을 묻혀서 얼굴을 롤링을 해주면 되는 제품입니다. 슈오프 팩이기 때문에 조금 귀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얘를 사용하면 그 귀찮음을 싹 날려버릴 정도로 아 진짜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좀 피부가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물을 좀더 많이 묻혀서 부드럽게 롤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나 턱 이런 피지가 많이 쌓이는 부분은 좀 롤링을 신경 써서 해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안을 하고 나면 은 피부가 진짜 전에도 말했지만 애기 궁둥이처럼 보들보들 피부결이 보들보들해지는 게 느껴지고 화이트 헤드에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피지가 쌓여서 폭발하는 날에 해주면 은 조금 가라앉아지는 그런 느낌? 좀 제거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 제품은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크럽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사용해주시는 건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고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사용을 해주시면 정말 행복해지는 <웃음>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우더 룸 뷰티 어워드 다섯 번째 제품 짜잔! 너무너무 귀엽죠. 스킨푸드 버터리 치크 케이크 트윈 015 멜로우 스트로베리 컬러입니다. 얘는 패키지부터 너무 예뻐요. 이 트윈 제품도 있지만 요 단일 색상 제품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035 바닐라 로즈 컬러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근데 얘는 딱 웜한 컬러였는데 최근에 이렇게 트윈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쿨한 컬러로 나왔거든요. 오늘 얘로 블러셔 했는데 진짜 너무 예쁘죠. 이 제품은 베이크드 타입이에요. 낮은 온도에 오랜 시간 구워내서 만들어낸 블러셔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사실 제가 이거 들고 오다가 떨어뜨렸는데 저 깨졌을 줄 알았거든요? 열었는데 멀쩡하더라고요. 구워낸 타입이다 보니까 되게 입자가 엄청나게 곱고 퍼프로 발색을 했을 때도 발색이 되게 잘 올라와요. 제가 후기를 찾아보니까 손으로 해도 발색이 잘 된다더라고요. 지금 해볼까요? 살짝 컬러가 더 올라가는 게 보이시나요? 입자가 굉장히 곱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화장을 다 하고 나서 앉아도 뭉침이 없어요, 뭉침이. 얘가 이렇게 트윈으로 나오니까 좋은 게 뭔가 하나를 샀는데 두 가지 컬러를 산것 같고 믹스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연한 컬러를 바르고 진한 컬러를 포인트로 쓸 수도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단일 색상도 근데 너무 예쁘니까 이 제품은 하나쯤은 꼭 소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뻐요. 여섯 번째는 이 제품 제니하우스 셀프업 볼륨 트리트먼트 이거 지금 너무 꼬질꼬질하죠?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던 제품인데 이번 상반기 뷰티 어워드에 같이 선정이 되었길래 얘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제니하우스에서 나오는 헤어 제품이고요. 트리트먼트가 너무 무거워서 사용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 가볍게 사용을 하시고 싶다 하시면 은이 제품을 추천을 드릴게요. 굉장히 수분감이 많기 때문에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고 저처럼 탈색 모이신 분들 트리트먼트 사용이 필수잖아요. 굉장히 수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머리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했던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파우더룸 상반기 뷰티 어워드 제품 6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고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 요즘 같은 여름에도 쓰기 좋은 꿀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이거예요. 이거는 아마 제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건데 제가 항상 집에 구비를 해두는 제품이거든요. 몇 통째 썼는지 알수 없고 최소 10통 이상은 구매를 했을 거예요. 언더바디 코튼풋 바를씻자 푸샴푸입니다. 저는 항상 레몬 민트향을 사용을 해요. 이게 자몽향도 있는데 자몽향은 저한테는 그냥 그렇더라고요. 레몬향이 뭔가 더 깨끗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항상 레몬 민트향으로 사고 이 제품은 마트나 다이소나 올리브영 롭스 이런 드럭스토어에서도 쉽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 발냄새도 잘 없애주고 무엇보다 발을 씻는 게 엄청 편해져요. 원래 발을 씻을 때 만약에 비누로 발을 씻는다 하면 은 발에 물 묻히고 손에서 비누 거품 내서 발 다시 씻고 물로 다시 헹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발에 샤워기로 물 이렇게 해주고 칙칙칙칙. 뿌리면은 거품이 굉장히 잘 나거든요. 그냥 애초에 나올 때부터 미세한 거품이 붕붕붕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거품으로 이렇게 발등끼리 이렇게 쓱쓱쓱 발가락끼리 쓱쓱쓱 이렇게 해주고 헹궈내면 되는 제품입니다. 요즘처럼 미생이 중요한 그런 시기에도 쓰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몇년 전부터 계속 계속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이 굉장히 뽀득뽀득하게 씻기는 그런 깨운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진 진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이 제품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릴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예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다 하면은 유튜브에서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건데 저도 항상 보면서 저게 그렇게 좋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저...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진짜 다 사용을 한 거거든요. 일단은 머리를 관리할 때좀 귀찮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손에 에센스를 짜서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바르고 이런 거 자체를 귀찮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칙칙칙 뿌리기만 하면은 트리트먼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씻어낼 필요도 없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탈색을 했는데 이런 탈색 모발이신 분들은 더 필수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머리를 감고 나오면은 머리가 안 빗겨 내려져 가더라고요 머리가 축축한 상태에서 칙칙칙칙 뿌려서 드라이를 해주고 드라이하고 나서 또 뿌려요 또 뿌리고 뭐 다음날 외출하기 전이나 뭐 그럴 때도 뿌려주고 항상 빗질하기 전에 뿌리고 빗질을 합니다. 왜냐면 그냥 빗으면 이 빗질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려주면 또 좋은 게 떡지지가 않아요. 손에 짜서 하는 제품들은 양 조절을 못하거나 이러면 머리가 떡져가지고 머리 안 감고 기름져 보이고 그런데 기름진 그런 느낌 하나도 없이 이렇게 뿌리고 나면 차분하게 되면서 머리가 잘 빗겨요. 그래서 머리가 일단 빗기는 거 자체가 탈색 모발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거기 때문에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이 제품은 약간 이렇게 밖에서 뿌리면 은 바닥에 이게 떨어졌을 때 되게 미끄러워가지고 밟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화장실 안에서 욕실 안에서 얘를 이렇게 뿌려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르투아 조 바디로션이에요. 이게 명품 향수를 재현했다고 하는데 조말론 라인 바질은 만다린을 모티브한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도 진짜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 엄청 궁금한 제품 중에 하나였는데 얘가 처음에 받아서 사용을 했을 때는 좋은가 싶었어요. 이렇게 딱 냄새를 처음에 맡았을 때는 저는 좀 무향 바디로션을 원래 선호를 했어가지고 향이 너무 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얘를 이렇게 바르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잔향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잔향이 너무 좋고 저는 또 끈적끈적한 바디로션은 진짜 싫어하거든요. 거의 그 많은데 원래도 좀 바디로션 바르는 게 귀찮기 때문에 특히 끈적거리거나 미끈미끈하게 남는 그런 바디로션을 엄청 싫어하거든요. 진짜 극혐하는 수준인데 이 제품은 이렇게 바를 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촉촉하게 발리면서 또 마무리감이 굉장히 산뜻하고 보송하게 딱히 막 바디로션 발랐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미끈거리거나 끈적한 느낌 없이 이게 지금 바로 바른 건데 되게 촉촉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촉촉한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다리가 좀 많이 건조한 편인데 이 제품을 바르고 나면은 그 다리 건조한 것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원래 씻고 나와서 다리가 건조해서 당기거나 그랬었는데 이 바디로션을 이렇게 가볍게 발라주고 나면은 이게 끈적거리지 않는데도 충분한 보습감이 느껴져가지고 되게 건조하고 당김없이 보들보들 촉촉하게 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바디로션이에요. 향기가 엄청나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새 요조 바디로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살짝 시트러스 느낌도 나면서 상쾌하고 깨끗한 그런 냄새? 제가 향을 표현을 잘 못해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담스럽거나 그런 향이 아니고 딱 샤워하고 왔을 때그깨운한 느낌을 기분 좋게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향이에요. 이 제품도 괜히 유명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여름에 바디로션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게요. 짜잔 다음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아리얼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리베나이 리무버 패드 이렇게 작은 패드인데 얘는 30장씩밖에 안 들어있어요. 흔히들 알고 있는 그런 토너 패드처럼 엠보싱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그런 크기예요. 이 제품도 제가 약간 올영세일할 때마다 쟁여놓고 계속 재구매를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왜 좋냐면 은리베나이 리무버 패드잖아요. 근데 얘가 제가 언제 처음 사용을 해봤었냐면 제가 서울에서 하루를 자는 날이 있었는데 클렌징하는 제품들을 안 챙겨간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영으로 가서 클렌징 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이제 또 너무 큰 제품들은 캐리어에 짐만 되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지 하다가 이게 30장만 들어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휴대하기도 굉장히 좋고 리베나이 리무버 패드라길래 그냥 그날만 얼굴 그냥 이걸로 다 지워보자 하고 이걸 샀는데 이제 그날 들어가서 세안을 하려고 이걸로 이제 얼굴을 닦아줬죠 근데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나 그런 글리터 이런 것들까지 다잘 지워지면서 피부 화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깨끗하게 닦이는 거예요. 거의 한 장으로 얼굴 다 닦이는 수준? 저는 한 장으로도 양면을 사용하면 얼굴 전체가 다 닦여질 정도로 세정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사용을 했던 제품입니다. 이렇게 제가 진하게 눈화장을 하는 편인데 이런 눈화장들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마스카라나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글리터들 이런 것까지 말끔하게 다 클렌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사용을 해주고 피부는 클렌징 오일로 제가 세안을 하거든요. 한번 사용을 하면 은 너무 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리베나이 리무버를 사면 은 걔를 또 솜에 묻혀가지고 그 솜을 또 사용을 해야 되고 여러모로 번거롭고 귀찮은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하나씩 빼가지고 슥슥 닦아주면 되니까 진짜 개꿀템 이 제품도 진짜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짜잔! 덴티스트 후레쉬 브레스 스프레이입니다. 사실 이 제품이 너무 유명해서 들고 올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어, 진짜 잘 쓰고 있으니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진짜 구강 스프레이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센것 같아요. 다른 구강 스프레이보다 화하게 시원한 그런 상쾌한 느낌이 엄청 강한 편이고 요즘 같은 마스크 시국에 필수인 거 아시죠?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고 있다 보면 은 입안이 좀 텁텁해지는 그런 느낌도 나오고 특히 밖에서 밥을 먹고 마스크 바로 착용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양치를 할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음식 냄새 그런 게 너무 신경 쓰이고 거슬리잖아요 입 냄새 같은 게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이렇게 두번 정도 뿌려주면은 와 제가 지금 방금 뿌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에 이렇게 확 대면서 입이 진짜 시원해져요. 휴대하기도 좋은 그런 용기여가지고 항상 파우치 가방 속에 넣고 사용을 하는 아이템입니다. 입이 청결하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입냄새가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 아직 안 사용해보셨다면 꼭 사용을 해보세요. 저 이거 진짜 몇 통째인지 이것도 모를 만큼 계속 계속 재구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마지막 제품은 약국에서 사실 수 있는 의약품이고요. 스웨클로액입니다. 이게 원래 드리클로가 제일 유명한 제품이거든요. 저는 드리클로 말고 스웨클로 얘로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제가 얘를 어떻게 하다가 사용을 하게 됐냐면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내가 땀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근데 특히 다른 데 땀도 다 거슬리지만 곁땀나면은 너무 진짜 찝찝하고 거슬리고 냄새도 날것 같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배오즈란트를 구매를 하려다가 제 친한 동생이 드리클로를 완전 완전 완전 강추를 해가지고 드리클로를 사볼까? 하다가 드리클로가 살짝 조금 민감한 분들한테는 자극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글을 보고 걔보다는 살짝 낮은 단계인 스웨트클로 얘를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얘는 진짜 좋아요 제가 이거를 또 친구들한테 저도 다시 재영업을 하고 다닐 정도로 약간 격담이 고민이다 이러신 분들한테 완전 200%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 제품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샤워하고 나와서 겨드랑이가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쓱쓱쓱쓱쓱 발라주면 되는 제품인데 그, 그 목이 물렸을 때 바르는 약처럼 요런 로온 타입이에요. 요거를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 바르면 됩니다. 말리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씻어주면 됩니다. 사용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몸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이틀, 3일 뒤에 한번더 발라줘야 되는데 몸이 적응을 하고 나면은 이제 밖에서 진짜 더워서 땀을 오질나게 흘려도 겨는 보송해요 그게 너무 신기해 그래서 겨땀 1도 안 나고 이거는 여름 필수템 온몸에 바르고 싶을 정도로 땀을 잘 억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약국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잘 고민을 해보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겨 땀만 안 나도 삶의 질 올라가는 거 아시죠? 클린한 보송한 그런 뽀송뽀송한 겨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제가 파우더룸에서 뷰티 어워드 수상한 제품들 몇 가지와 요새 여름에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꿀템들 삶의 질을 상승시켜주는 재구매템들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